<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 탐정에서 김무영 역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권선지 역할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왕의 역할을 맡은 이중욱입니다 이성욱 역할을 맡은 대영호라고 합니다. 귀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 좀 어리버리하고 순수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요? 일로 <웃음> 떨어진 거야, 돌이 재밌는데 그렇게 할까요? <웃음> 그런 부분들은 대본에 있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일부러 망가진 것도 있고 그런 인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좀비들하고 좀 다른 색다른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시나리오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진짜 촬영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진혁 오빠와 저와 케미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하세요 좀 되게 신선한 B급 감성의 코미디를 저희가 많이 찍고 있어요 이번 작품은 좀 새롭네요 왜냐하면 워낙 코미디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데뷔 이래로 굉장히 제일 많이 망가진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코미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되게, 부... <웃음> 되게 신선한 맛이다 참하기 되지 녹참해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과 긴장감 즐거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분명히 탐정 하면서 고마워 김지훈 애들은 해야지 애들 저희 둘이 어떻게 보면 콤비입니다. 형 밑에도 꽃 꽃문이잖아. 하와이 하와이. 이 yeah. 촬영 yeah. <웃음> 분위기가 좋아요. 다들 의시앙 의시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간 vs 좀비. 인간 vs 좀비. 인간 vs 좀비. 인간과 좀비가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인간과 좀비의 케미? 제가 여태 보여드리지 못했던 통통 튀는 매력들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멈췄면 <웃음> <웃음> 이 볼까요? 네.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과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요즘 참 코로나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든 시기인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드라마 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비 탐정 파이팅! 파이팅!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곧 만나요